<웃음> 우리 네이미는 짜장면 줘야 되겠다. 네이마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좀 쉬고 있어. 언니가 8월 15일 날 풀어줄게. 아까부터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네이미는 <웃음> 8월 15일까지 좀 쉬고 있어. 제가 마이킹을 주고, 지금 또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엊그저께 달라고 문자를 했더니, 어, 너무 미안한데 돈벌이가 너무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야 아 근데 이런 게 내가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아기사한테 눈치가 졸라 보여요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왜냐면 나도 젠더도, 젠더다 보니까 뭐 동변상년이라고 물론 이해는 되지만 같은 종족끼리 너무 쪽팔린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아 저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쇼, 참고로 저쪽 가게 뭐 이사 나오면서 받아 나와야 될 돈이 3억이었나? 근데 그거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해줄게요 저희 가게를 옮긴 첫 번째 이유가 저 건물이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비를 받고 뭐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막상 이사를 나오니까 지금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가 변호사가 있으니까 지금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뭔가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말이 잘 달리고 있었는데 이 말이 고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닥치니까 아이 말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오늘도 사실 방송을 켰는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오키 댓글, 초화 출국 문제, 공중 문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방송 켜고 이렇게 하니까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최소한 내가 말할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변명이라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을 적인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준비도 없이 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해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이해해요 구독하고 댓글 달아본 적이 없지만 주사님 책에 너무 힘들어 보여 쉬고 와올까좀 쉬어야 되겠다 그죠? 제가 이렇게 계속 루즈하면 좀 부를 것 같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좀 쉬고 재충전을 좀 해야 되겠어요 어, 근데 사실 쉬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할 것도 없는데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캔버스에다가 지금 흰색으로만 다 칠해놨어 베이스를 칠해놓은 거지 그 흰색으로 칠하는데 20시간 걸렸거든요 <웃음> 20시간 동안 그거 집중해서 하고 있었어요 어, 내가 항상 김선이 그림을 시작할 하때 보면 은심난할때 하나봐 심난했나 봐요 제가 요즘에 좀심난했나 봐요 아, 만세장님 날 잘못 보셨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추자네처럼 성격 좋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모습 진짜 저 잘못 보셨어요 저 성격 반대예요 내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9시에 방송을 딱킨 때까지 전에도 여기서 싸워요 둘이서 해 마로 해 마로 해 마로 이렇게 싸워. 정말 잘못 본 거예요 저를. 그래서 더 맨날적으로 흔들리시는 태엽 머리 쓰기고 얌지님 그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는 A라는 주자의 모습을 봤을 텐데, 아 과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시청자분들이 B라는 주자를 생각하지 않을까? 막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몽키가 나한테 뭐라냐? 면 그런 걸왜 신경을 쓰냐고. 역시 나보고 일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만 생각을 한데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나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치보지 말고. 야외라도 가서 바람을 좀 쐬고 야외도 그래요. 사실 야외 가는 것도 뭔가 타협을 <웃음> 봐야 되고 중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기새 입장도 이해를 하고 난또 아가씨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사장도 생각해야 되고 아가씨도 생각해야 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가게 문을 닫고 아예 가버리는 거는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차라리 아가씨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나눠서 가면 어떻겠노 나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나는 나도 는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뭐 아가씨들은 그렇게 갈거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난 중간에서 힘든 거예요 진짜 많이 걱정도 해주시는데 저그 정도로까지 지금 번아웃은 아니고요 그냥 좀 지친 거거든요 어.. 지금 사실 감기 기운 때문에 뭐 몸도 예전에 비해서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도 아무리 죽겠는데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요근래 일도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다 빙산의 일각이고 집에 일도 많았어요 그 다음은 살짝 좀 지친 거예요 쓰 슬프지 않아 슬프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충전을 좀 하고 올게요 한 5일 정도 쉬면 괜찮지 않을까 <웃음> 제가 충분히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